지 이렇게 늦게 나온 적한 번도 없는데 어뭐 뭐, 문제 생겼나? 어. 안녕하세요 미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돌아가는 날 어, 한국을 떠난 지한 548일 정도 딱 정확하게 지났고 이제 짐 싸고 이제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1시까지 나가면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저께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몸이 다시 또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고 지금 19일째 되는 날인데 또 다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기운 없고 약간 그 정도 상태예요 지금 꾸려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고 가는 길에 펜션 들려가지고 한번 더 코로나 한번 검사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거 코로나 자각기타 한번 하고 이거 음성을 받아가지고 너무 아니랬습니다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검사부터 하러 가보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24,000원 치고는 진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방도 깔끔하고 창문이 없다는 게 조금 한풍 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뭐 이거 혼자서 쓰기에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저의 짐들 그리고 여기 뷰가 뷰가 맛집이에요 저기 위에 칼튼이 어? 보여 칼튼 호텔 뷰 맛집 자, 어디 가자아 체크 아. 900. 900. 900. 아, t 스 원. s one? Because of credit card. Not that one. The. Yeah. Uh -huh. Okay. Kakuma Kakuma Kakuma k a k u m 950바트 나왔으니까 45364520. 한 39,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냥 팬티랑 양말인데 36,000원 나왔어요. 진짜 충격이다. 좀 귀찮더라도 그냥 동네 런들을 가시는 게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 비슷해. How much is it? Ah, uh, nice. Which one is good? 어. 다행히도 코로나 재감염은 아니네 수완나품 에어포트, okay. right? 어 yeah. uh, 터미널 원. n l 터미널 원. Only one t 어, o k a 7 7 카카오마카 카카오마카 원래 볼딩타임 보다 한 8시간 정도 일찍 왔거든요 뭐갈 곳도 없고 해가지고 미리 왔는데 그리고 택시 타실 때 일반, 그냥 길거리 있는 택시 그런 거 말고, 볼트를 쓰세요. 볼트가 그랩보다 백0 0밭은더 싸요. 백0 0밭이면은 한국돈으로 그래도 4천원 정도 더싼 거니까, 아쉬운 거는 차나 오토바이가 조금 늦게 잡힌다? 취소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 두고, 볼트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싸고 좋아.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와, 사람들 많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체크인이 가능한 거지? 헬로 l 사와디컵! 아, I just wondering, so I have make appointment at 10.50 or something to Korea? So, what time I can do check-in? 아, 뭐 항공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 타이 항공사는 뭐 5시간에서 6시간 그 전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대요. 뭐 제가 일부러 빨리 온 거긴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어디 가면 다 돈이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시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편집이나고있지뭐 타이항공 지하에는 이런 게 있네요. 타이 레스토랑이랑 빵집 그리고 스타벅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두 시간 있으면 되겠구나. 아 근데 자리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나 아이폰 산거 택스 리폰도 받아야 되는데. 저기가 뭐 택스 리폰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4만 원, 4만 바트나 주고 산이 아이폰아. 거기서 영수증 이 영수증 말고 이거 택스리펀 받는 그 종이를 떼왔어야 했는데 제가 택스리펀은 한번도안 받아봐가지고 그런 걸잘 몰랐었거든요. 약까이 그러니까 영수증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택스리펀은 못봤는데요 Maybe next time. 어쩔 수 없지. 근데 막 그렇게 엄청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었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혹시나 택스리펀 받으려는 사람은 거기 가게 내에서 이거 택스리펀 받을 수 있는. 그 종이를 뽑아가지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5천 바트 이상이래요. 어쨌든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덜 먹으면 되지 뭐. 내가 내려오니까 이거 꺼져 버렸네. 다른 데는 다 이동하는데 뭔가 고장 난것 같은데? 내가 고장 냈나? 내가 온 뒤로 저렇게 됐는데 아예 안 되네. 저기 내려오는 곳인데사람들이다 올라가고 있네저기로다시고쳤네 음, 자, <목소리도> 마카 어, can I get one h t a m e r i c How m 150? 1 5 이게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남은 게다 동전밖에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다 동전인데 아씨, 다 비싸네. 420. 420. 300. 300 있는데. 안 해봐, 언니. 3 n 0 300. 300. 3 e 0 300. 300. 300. o n e 300. 3 t 0 300. 아 밥도 제대로 못 먹네. 맥도날드 스님은 어디 가시는 거지? I have only three d r d t h r n e b u t g e r pork, b uh, e Anything o t o e a t h r t o r a h t o u n d r e d y e s 불고기 버거 세트가 팔천원이에 여기는 정말 비싸다. 아난 여기 왜 이렇게 무슬림 사람들이 많은가 했는데 와 여기에 무슬림 플레이어룸이라고 있네요 여기서 기도드리는 것 같은데 와 이런 곳이 있었네 와, 신기하다 무슬림 플레이어룸 웬만해서는 조금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열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약간 머리도 어지러운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약 사러 왔습니다 이거랑 물 땡큐 여기 또 면세점에서 동생이 시킨 게 있어 가지고 막 찾아봐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조말로 사와디캅 이거 어 조말론? This one? You h uh, 어? You don't have? l o yeah. 이거 그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데? 아, oh, sorry. That one we don't h 어, 색이 다 없대. Is there h 러시 e any s i m i l a 어. 아니 <웃음> 어. <웃음> 어. 어, 근데 내가 봤었을 땐다 비슷해. 어, 그냥 내가 봤을 땐다 비슷해. 야, 진짜 여자들 이해를 못 하겠다. 어차피 다 똑같은데. 어. 이해도 못 해. 줄다리기 하는 거 살벌하네. 돈 많이 벌겠다. 저희 게이트는 C8. 이코노미 클래스는 이쪽이네. So That uh, as well, please. Um. d 그 에있다에한 아 그래? 한국에 <웃음> 그래, 한국인한국인한글한없말이좀는게좀 이상하긴 했어 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 u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 i 에 Oh, good. Some t i m 뭐야? 마 y e 요마 a h good. I'm g 어 와, 또 걸렸어. 뭐지, 이렇게 늦게 나온 적한 번도 없는데? 어, 뭐, 문제 생겼나? 뭐지? 그 세관 검사해야 된다는데? 아하 내가 세관이 뭐가 있나? 이런 건 처음이라서 또 네. 아 이게 소리가 울리네 아 이거 뭔가 전자발찌 찾는 느낌인데? 어디세요? 네? 어내 네, 칼이 있는 거 같아요. 보여주겠어요? 시 근데 이게 그 만약에 모르고 온 것도 잡혀가나요? 저 아, 뭐 잡힌 얘기보다 한번 뭐 봐야 돼요. 5.5cm 이상이면 위치라고 네.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출국하실 때 찾아가시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출국할 때한달 네. 이내 출국하실 때 아. 찾아가셔야 돼요. 아 이건 그러면 반납하면 저는 범죄가 아닌 건가요? 아범죄가기보 근데 아. 네, 유치죠. 아. 범죄는. 아,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두고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예 두고 가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칼을 굳이 이제 국내로 반입하고 싶으시면은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허가 음. 받으셔야 돼요. 돈 드나요? 네? 아, 돈 돌려줘. 음. 어 아유. 그냥 예, 여기 있습니다. 얼마 써보지 못했는데 아쉽긴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사는 건데. 끝난 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화장실 왔는데 감동받았어요. 이게 와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이야 이거.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것도 충격이야 무인 말공기 근데 이게 이거 그냥 이거 인터넷 여기 클릭하고 예약했던 그 핸드폰 번호랑 생년월일만 하니까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와컬트 쇼크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편의점 안온 사이에 되게 많아졌네 뭔가 와 이거는 세 배가 커진 거야? 3X 라지야. 와 1,500 원. 먹을탕에서 이거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맨날 바나나 먹었었을 때가 그때 800 원인가 700 원인가 했던 거 같은데 벌써 1,500 원이야. 그리고 삼각김밥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3X 사이즈가 나왔어. 와 진짜 삼각김밥 오랜만에 먹다 다들 마스크 쓰시고 다들 5분 여기 앉으시라고